안녕하세요.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 을 위한 학업에 대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우리 학생 지도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목차로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사국 혹시 합격자와 불합격자 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득점 분석을 하고 결론을 얻어서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합격자들에 대한 불합격자들에 대한 과목별 취득점수 평균값입니다. 자, 크게 나눠서 합격자 1교시 첫째 과목 영양학 및 생화학 둘째 과목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 이교시 첫째 과목 식품학 및 조리원리 이교시 두번째 과목 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 각각 과목의 배점 점수 배점입니다. 60 60 40 60 1교시 합계 120문항 2교시 합계 100문항 전체 220문항 중 132문항 이상의 합격 문항을 맞춘 경우에 합격이 되고 각 시간대별로 교과목별로 40% 이하가 되면 과락이 과락으로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우선 합격자 평균을 보시면 과목별로 이와 같이 48.5, 46.8, 30.3, 43.5 평균 169.2 불합격자 26.2, 27.5, 21.1 32.2 합계 106.8 자 이것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목별로 이와 같이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걸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계산한 결과 자 이렇게 80.8, 78.1, 75.8, 72.5, 43.6, 45.8, 52.5, 53.6. 자, 이와 같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걸 그래프화 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자, 푸른색이 합격자입니다. 자, 합격자, 붉은색이 불합격자, 확보 점수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과목별로 뚜렷한 어떤 경향이 나타납니다. 합격자는 1교시 점수가 2교시 점수보다 더 높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자, 불합격자는 보시면은 2교시 점수가 1교시 점수보다 높습니다. 자, 경향이 자, 불합격자는 1교시, 1교시에서 2교시로 갈수록 점수 확보한 접수가 높아졌고 합격자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걸 다시 그래프로 한번 보신다면 뚜렷이 차이가 납니다. 자, 이 얘기는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합격자와 불합격자 과목별 뚜렷한 차이점이 발견됐습니다. 방금 보신 바와 같이 합격자는 2교시보다는 1교시에 높은 점수가 확보됐습니다. 불합격자는 2교시에 더 높은 점수가 확보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합격 방안으로는 불합격자가 1교시 과목의 점수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결코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느냐 학문적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결국에는 1교시에 있는 생화학과 생리학 바탕이 없이는 1교시 점수 확보가 어렵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영양학 생화학 영양교육 식사요법 생리학 식품학 조리원리 급식 위생 및 관계 법규에서 학문적 바탕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될수 있는 영역이 여기에서 영양교육 정도 그 다음 급식 관계 법규 급식의 경영 이 영역 이외에는 점수 확보를 할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물질의 기본 바탕 그리고 생리 현상 이 바탕 없이는 다시 말해서 학문적 바탕 없이는 점수 확보가 쉽지 않다 자, 이건 뚜렷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화학 생리학 바탕만 되면 은 영양이라든지 식품, 뭐 조리, 조리 원리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문적 바탕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은 자, 이걸 소홀히 하지 않아야만 1교시 점수가 확보가 될수 있다는 걸꼭 명심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